Bad. 별이 번지는 창을 보며 물었지 하루 잘 보냈어 오늘은 어땠어 Good night baby 돌아본 mm. 날 같이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 쇼가 되길 원해 날 쇼가 되길 원해 쇼가 되길 원해 그 다시 p 레 a n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쇼가 되길 원해, 쇼가 되길 원해 신분을 밝히라면 당당하겠지 우린 뒤섞여 네 있는 진한 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 잘봐 우리 눈빛 사자야 너를 용서해줘 가진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미 색깔은 섞였어야난 열어두고 싶어 내 생각이 많은 가방에 짚어 어쩔 생각만 아침 날못 재워지 골 저기저기 저기 수트케이스 방금. 안에 핀골 저기저기 저기 저기 수트케이스 방금. 안에 핀골 없지 거절받는 두려움 그대로 날 꼽지 별거 아닌 일도 그치가끔아니 꼽지 플랜이랑 다르게 흘러가는 건 life 흐름 내껀 네 만드는 건 단기 아닌 mind 열어놔서 루프 그냥 뚜껑 따듯이 끝 열어놔서 루프 그냥 뚜껑 따듯시끝 so, 이제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다 해봐 오늘 내 몸은 너무 느려 해봐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엔 뭐가 유행 얼굴은 세상을 닮아 가나봐 꾸며놓은 표정들 사이 컬러풀한 컬러풀한 얼굴 하나 뿐인 너의 얼굴 얼굴은 세상을 닮아가나 봐 꾸며 너무 표정들 사이 컬러풀한 컬러풀한 얼굴 하나뿐인 오늘 내 얼굴